할렐루야, 새날가족 여러분, 어, 신약 성경통독 이제 4주차가 마무리되고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경통독도 절반이 지나게 되었네요. 어,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어, 미로드 성경 본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 주간 한 3일 정도 본문이 어 조금 미루어져서 한 번에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군요 여러분 어 이미 지나간 본문에 너무 이렇게 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본문은 그 본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시작하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통독 가이드와 함께 또 성경통독 5주차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5주차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엄청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신 칭의의 신학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책이라는 다소 과장된 별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이신칭의 교리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조차도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안에 다양한 주제를 엮었던 이유는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특정한 교회에 대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며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디모데전후서등 편지를 받는 어, 대상이 분명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정확한 편지는 그 교회 안에 문제들도 특정한 문제였고 그 문제에 따라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적으로 그 편지에 대해서 어. 그 서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였고 그 교회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세운 교회들 안에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화가 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에서 흔히 보던 교회에 대한 문안인사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그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미흡함이 있고 자신들은 바울이 시작한 그 복음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가르침을 확증하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셨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할례와 율법 없이 오직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상태는 초보적인 것이고 미완의 상태다 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구원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직면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치는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에 들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굳게 설 것을 강국하게 타이릅니다. 바울은 미혹되는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약 성경통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아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통독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복음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두 번째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리포서 골롯에서 빌레모서와 같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 가장 영적인 저술,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로마서와 함께 양대 기둥이라 불릴만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어, 에베소서가 쓰인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불리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신전 방문을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가 방문하는 도시였고 로마의 도시 중에 상업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약 3년간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죠. 이 지역의 마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은 오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기도 했고 아테미 여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라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라 가르쳐 그 지역에 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눈물의 고별설교를 남깁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서 로마서와 함께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로마교의 회 상황과 문제에 맞추어 쓰여졌으며 바울의 중요한 생각과 사상을 긴밀하게 다루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한 교회의 어떤 상황과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나 바울의 생각과 사상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한 교회만을 위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함께 읽도록 보낸 회람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과 3장 안에 바울의 놀라운 기도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의 기도는 저희 새날교의 공동체 기도에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유명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6장을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부르심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이외에도 성령충만 부부관계, 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책은 빌립뽀서입니다빌립뽀서 빌리포서 역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세서가 옥중서신 중에 교리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빌립뽀서는 빌레몬서와 함께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성읍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고 각종 철학과 종교, 우상 등이 성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정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와 있을 당시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아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돌린 여종을 치료해주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 외에도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찬양 등의 옥문이 열리며 간수와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설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금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돕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병으로 죽음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리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이 빌립보서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복음사에게 참여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 안에 있는 불화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를 장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1장에서는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한 다음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분멸된 빌립도 교회가 서로 겸손하며 서로를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화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가장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창가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순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함으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 짧은 서신서 안에 기쁨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가 1 6번이나 반복됩니다.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관계였습니다.통곡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날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책은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와 골로세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는 못했고 골로새 교회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있는 로마를 방문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바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세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신성의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골로에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적 전통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중보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어 천사를 중고적인 기능을 발전시켜 천사를 숭배 대상이라고 삼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천사 숭배에 대해서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그리스 철학 사상의 근거하여 복음을 왜곡합니다.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을 뒤쫓는 일이라며 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꾸짖습니다. 골로새서는 초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한 정확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서신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골로새서에는 언제나 거리,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케하는 거짓 선생들의 존재를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세상의 철학으로 복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에 성도들이 처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일은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통독을 통해서 이 일들을 방어할 수 있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통독 5주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새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간 완독 완독 승리하시길 바랍니다.